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구입니다 오디션을 본다거나 축가를 부른다거나 최상의 노래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에서 심한 비염으로 인해 코가 막혀 있다면 노래 부르기 참 힘들겠죠? 오늘은 비염에 효과가 아주 좋은 비염 스프레이를 소개해 드리고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 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염에 효과가 있는 비충혈제거제가 함유된 비염 스프레이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코에 넣고 한 번씩 뿌려주면 돼요 뚜껑을 열고 코에 넣은 다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약을 뿌리게 되면 비충혈제거제 말 그대로 코가 충혈된 걸 없애줍니다 비염 스프레이의 주성분인 옥시메타졸린 염산염이 코점막에 흡수되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혈관을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혈되어 부어있던 점막도 가라앉게 되고 콧물의 양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뿌리고 2, 3분만 지나면 막혀있던 코가 뻥 뚫리게 됩니다 효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약을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는 동시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는데요 그러다가 약을 그만 사용하게 되면 코의 점막이 붙게 되고 콧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걸 반동성 비염 혹은 약물성 비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약은 사용법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약의 지속시간은 12시간이기 때문에 사용 후 12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1회에서 최대 2회까지 사용 가능하겠죠 두 번째로 최대 사용기간을 7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7일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약물성 비염이 생기게 되는데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점막이 점점 커지게 되고 심각한 경우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7일을 넘기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정확히 얼마만큼의 휴지기를 가져라 라는 말은 없는데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본 결과 1년 중 비염 알레르기가 가장 심한 시즌에 한두 번만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염이 심해서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는 꼭 병원에서 처방해준만 복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작용도 무섭고 자주 사용할 수 없는 약이지만 사용해보고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평소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절대 안되고 결혼식 축가나 오디션 혹은 중요한 녹음이 있을 때말 그대로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사용해야 한다 비염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이 약을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 보컬살롱 베코호는신도림에 위치한 제이지 실용음악화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